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료 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료 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고용신고가 가능한 즉 근로내용 확인 신고가 가능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야 하고 반대로 고용신고가 불가능한 근로내용 확인 신고가 불가능한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고용신고 가능한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라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신고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를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체류자격 F2 거주비자, F5 영주비자, F6 결혼비자의 경우에는 당연 가입 대상자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하고 고용보험료도 공제 및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F4 제외동포 비자와 E9 비전문 취업비자 그리고 H2 방문 취업비자가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F4 제외동포 비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는 이미 가입으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9 비전문 취업비자와 H2 방문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가입으로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줘야 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료 공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